최근 한 언론에서 밝힌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검찰은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아,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의 이런 반응은 타당할까요? 아, 우리는 한만호 비망록 이외에 다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인데 2018년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아, 바로 이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 즉 2018년 7월 31일 날 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 어, 이 해당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키가 될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명숙 의원의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문건들이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과연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는 있었지만 정치검찰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개입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과제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무는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무는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